설 연휴다 처음으로 블로그를 찍어본다 사실 올해 대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이 영상을 보는 강생들은 놀랄 수도 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나의 대학교 전공은 영화 영역영화과다 맨날 애들한테 쌤 나이 몇 살이에요? 하면은 서른만 다섯 살이다 라고 하는데 내 나이는 공개하지 않겠다 서른만 다섯 살이다 뭐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전공이 영화다 보니까 독립영화도 몇번 참여하고 다큐도 두편 만들어서 국제영화제 진출도 했었다. 요즘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이 계속 똑같다고 느껴서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또이로그를 찍어보자고 하게 되었다. 브이로그 처음 해보지만 별거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스케이터다를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인생도 다큐처럼. 크... 어쨌거나 오늘은 설 연휴라 부모님이 계신 통영을 왔다가 산양 스포츠파크를 가서 보들 탄생하이다 중간에 편의점을 들러서 물과 초코바를 샀다. 당 보충과 수분 보충은 필수다. 산양 스포츠파크에 왔다. 요즘 보드가 많이 대중화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보드 타는 애들이 많다. 강사로서 이 아이들을 보다 보면 파크 이용을 할때 동선을 좀잘 시켰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영상에 나오지는 않지만 뱅크에서 내가 드라빙을 하자마자 한 아이랑 부딪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넘어져서 나 혼자만 다쳤다. 아이가 안 다쳐서 다행이었다. 근데 산양 스포츠파크에 도착해서 우연히 서우랑 혜은이를 만났다. 서우랑 혜은이는 예전에 나한테 한번 보드를 배운 적이 있는 부산 아이들이다. 어, 통영에서 이렇게 만나다니 사실 좀 놀랬다. 근데 아이들이 오랜만에 봤더니 실력이 많이 늘었다. 집 앞에서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같이 재밌게 탔다. 못잡 r e f e 스포츠파크 기물들은 우리는 스케이터다에서도 봤지만 이게 상태가 좋지가 않다 기물들 위에 페인트 칠을 한건지 모르겠는데 넘어지면 옷의 색깔이 바래고 어 기물들도 부서져있고 위험한 파크였다. 그래도 파크가 있는게 어딘가 파크 있으면 재밌게 탈수 있다 네, 안 된다니까 이번에 파크를 가가지고도 느꼈지만 익스트림 스포츠를 해봤던 관리자가 한 명씩 상주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 브이로그는 그냥 이렇게 끝내야겠다 처음 찍는 거라 어떻게 끝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다음번엔 더 재밌는 걸 찍어야겠다 야매뉴못 타죠 지금? 어? <웃음> 매뉴못 타죠? 큰일 났죠 지금? <웃음> <웃음> 개노답이다 진짜로 이제 <웃음> 진짜 개노답이다 <웃음> 아, 이게 길거리다.